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12월 20일인데요 오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 21월 월요일자죠 내일부터 뭐 보도하라고 한 자료에 임대차 분쟁조정 주요 사례를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걸 쭉 한번 훑어보면요 어, 여러가지 사례를 모아서 여기 전자파일 PDF로 전자파일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사례를 다 모아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어, 그걸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쭉 올라왔던 걸 그대로 이제 상담을 해 놓은 거죠. 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분쟁을 어디에다가 이 조정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신청 못 하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안에는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강원, 전북, 경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 한국주택, 토지주택공사 안에는 인천, 경남, 경기, 울산, 충북, 제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517113430. 법원 있는 쪽에 있네요. 연재구 법원남로 15번길 4층 5층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례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여기 모아놨는데 제목을. 요거에 해당되는 게 국토교통부 그 전자파일에 들어오면 어 요런 이제 쭉 문서가 뜹니다 어, 그 중에 관련 법령을 어떤 것들에게 이 적용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 임차인은 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어, 그 기간 안에 그 사이에 2개월 전까지 만기 계약의 갱신을 요구를 할수 있어요 근데 작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이건 어,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또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거나 미납액이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를 한 경우 주택으로 선대 놔놓고 뭐 나중에 봤더니 무슨 뭐 술집으로 쓰고 있더라 뭐, 뭐 업소로 쓰고 있더라 이런 거 세 번째는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을 한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서로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럼 네 번째는 어네 번째는요. 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본인이 살겠다 해놔 놓고 또 다른 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본인이 받으면서 세를 놓은 경우 그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다섯 번째는 임차인의 고의 중과실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부부사움을 해가 문짝을 다돌려뽑아놨다뭐 완전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계속 집을 살고 싶지만 태풍으로 뭐 집이 반 정도 무너졌다. 그거는 내보내야 되겠죠. 집수리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럼 일곱 번째,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이건 미리 고지를 하고 나면 이건 내보낼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어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임대인,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내보낼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내보낼 때 8번을 많이 적용을 하죠. 이걸 적용하면서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9번,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위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여기 8번에 임대인이 실제로 내가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이러고 내보냈잖아요. 어 그랬을 경우에 어 그러면 얼마 동안 어 그거를 주인이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가. 그거 한번 볼게요. 3번에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을 거절한 후 인년이 만료되기 전 인연입니다 인연 2년. 인연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 제3자한테요 집을 다시 세를 놔가지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월대 살던 그 사람이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 쓰게 하고 내가 세를 높여서 다른 사람을 넣은 그런 경우겠죠 내가 들어가 살 거라면서 하 내보내 놓고 그럴 때는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5항에 의해서 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당한 사유라는 거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사유를 이제 어, 의미를 한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제3자에게 가령 실거주를 하려던 직계존속 부모님이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는데 뭐 돌아가셨다 뭐 도러, 못 들어가시잖아요 돌아가셨으면 그럴 경우에 아니면 실거주 중에 해외 뭐 주재원으로 파견이 된다든지 이럴 때 가고 싶어도 직장 따라 외국 나가야 될 경우에 못 들어가죠. 어 이럴 경우에는 뭐 사유 증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후로 갱신을 거절을 했어요. 실제 들어가 살 거라고 그런데 안 들어가고 제 3자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팔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이럴 경우에 처음부터 나는 실거주할 목적이 없었고 집을 팔려고 이제 내보낸 거죠. 내가 들어가 살 거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랬을 때 매매정황이 있어가지고 해당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년어 세를 어 내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 쓰고 어그그 그 기간으로부터 어이년 안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어 분명히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 했는데 어 전세가 나아져 있다 그런 것도 확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랬더니 거절 했을 당시에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에. 그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에는 다음 아래 금액 좀큰 걸로 한대요 갱신 거절 당시 월세 그거 3개월분 월세 3개월분 그 다음 두 번째 임대인이 제3자액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전세를 뭐 원래 3억에 썼는데 5억에 났다 그러면 5억짜리를 월차임으로 환산을 해서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그 차액의 2년분 월차임간 2년분 어유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 차익 2년분을 줘야 된답니다. 어, 그 다음에 1항제 8호의 사유 임대인의 실제 거주 그걸로 인한 어, 갱신일 경우에는 임차인 입은 손해 내가 거기 살기로 했는데 만약에 뭐 어, 주인이 들어온 데가 뭐 살게 되었고 원래 그 집은 3억이었는데 주변의 전세를 뭐 7억짜리를 얻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얻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했다. 뭐 실제 이자가 나갔겠죠. 그런 게 실제 입은 손해겠죠. 그거 다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네요 그렇습니다. 2개 이상 차임을 한 경우에는 월세 미납 통장을 이제, 어, 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어, 그 가족들이 들어가 실거주한다.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임대인이 현재 거주지에서 퇴근을 해야 되겠죠. 살던 집에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나, 어, 갱신거절 통지 내역, 이런 걸 가지고, 어, 소명을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음. 아까처럼, 뭐, 집계 좀비 속에 이제 입주 사정, 실제 뭐 들어가기로 했는데 못 들어간 거, 그거는 또 다른 이런 그런 서류를 가지고, 해외 간 경우에는 뭐, 해외 간 서류, 뭐, 이런, 이런 걸 가지고, 증권을 갖춰서 못 간다, 뭐, 그런 재직 증명서, 뭐, 이런 것들 다 증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실거주 의사를 이제 부정할 경우, 이런 경우는 서류를 안 내거나, 증빙을 하지 않거나, 집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경우, 분명히 자기가 들어간다고 라 하고 임차인을 내보냈는데 나중에 네이버 뭐 이런 광고해 봤더니 부동산에 그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다. 뭐 이런 경우겠죠. 그런 겁니다.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당연히 뭐 봐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실제 이사비용 중개보수등 비해액을 주장 입증하여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사비용하고 중개보수등 이런 걸 받을 수 있네요. 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들어가겠다 하고 뭐 갱신거절을 했는데 그게 정당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사비용, 중개보수 이런 거를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해당되어 있는 아까 앞에 것처럼 조금 요약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있으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사례가 많아 놓으니까 거의 뭐책한권 수준입니다. 뭐 관련 판례들도 올라와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어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 꼼꼼하게 똑같이 대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챙겨 보시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임그 그 계약갱신 관련된 이런 어, 그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어그 다음에 실거주 갱신 거절 임차인의 확정일자 열람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사 나가고 난 후에 주인이 자기가 들어왔는지 다른 세입자를 낳는지 그걸 어떻게 알죠? 하는 거알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로 퇴근한 임사인은 계약이 갱신됐더라면 거주할 수 있었던 2년간 거주하던 목적물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그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해당사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계약증서나 뭐 그래서 전세계약서 이런 거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앞에 살았던 계약서를 이런 그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챙겨보려면 앞에 계약서를 단지 잘 챙겨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는건 뭐지 임대차 기간이나 보전금액이나 어, 임대차 그게 확정일자가 어떻게 부여돼 있는지 임대인, 임차인, 성명 이런 게다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런 서류가. 그리고 제공되니까 편안하게 챙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책을 주르륵 올리니까 어지럽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분쟁 그 가이드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차임과 보증금 각각을 5%의 5 범위 내에서 정약을 할수 있습니다. 어, 보증금만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월차임만 올릴 수 있나요? 각각입니다. 각각. 두개 합해서가 아니고 어, 보증금도 5% 올릴 수 있고 차임도 5%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계약기간 내에 혹은 계약갱신 시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내역이 바뀔 경우에는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임과 보증금이 5% 범위를 초과해서 증액을 했다고 라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그 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초과되는 것은 반환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이 반환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혹은 5% 범위를 초과 증액하여 갱신한 계약은 법의 석상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 계약으로 볼수 없대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갱신 계약으로 보아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대요. 5% 넘는 금액으로 나는 원래 2년더 살기로 이제 했고 원래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5% 올려서 1억 5 0 0에 계약을 한것 같으면 그게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게 되는데 만약에 1억 천에 주인이 뭐 다시 뭐 계약서를 썼다. 계약갱신청구권쓴게 아니고 새로운 계약을 2년을 한 거고 1억 천이 만기가 되는 2년 뒤에 다시 계약갱신 그 요구권을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그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네요. 그 5% 딱찍혀어 이거는 해야 그 다음 2년 뒤 라도 내보낼 수 있겠죠.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쭉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또 한번 내려가 보면요. <웃음> 이게 거의 책한권이라다 한번 해당되는 거 진짜 챙겨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아우 저기 사장님 뭐한 한 4, 5개월만 단기로 그냥 잠깐 좀 들어가 있다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그 인연을 주장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 그이 보호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고요.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년으로 계하겠다 해도 임차인이 인연을 잇기를 원하면 2년으로 봐줍니다. 기간을 그런 겁니다. 임차인은 대신 내가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1년으로 썼잖아요. 아나 1년으로 그냥 했습니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걸 또 유효해요. 그러면 임대인이 아 임대차 보호법은 2년이 원래 그 기간이잖아요. 1년 계약서 썼지만 이건 2년이에요. 이렇게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임대인은.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신규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불문하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일시 사용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 명백한 단계의 임대차 계약. 그건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적용 안 되는데, 어, 일시 사용의 명백성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어 있죠. 요거는 막, 뭐 이제 증명이 돼야 되겠죠. 진짜로 한 달간 뭐 있으면서, 뭐 어떤, 한 달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걸 증명한다든지, 요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적용이 되면, 어, 그건 이제 또 적용을 시켜준대요. 단기 그걸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되는 걸로. 어, 근데 계약이, 묵시적 계약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 있죠. 어,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용되어서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으로 보고요. 그거 말고, 묵시적 이제 그, 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혹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용되어 갱신된 경우에는, 둘다 2년으로 봅니다. 2년으로 보는데, 묵시적 이제 그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 그 조건 그대로 2년간 갱신된 걸로 봅니다. 어 근데 이제 작년 12월 12일 이전에 체결된 거는 1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되죠. 근데 묵시적이나 그 계약갱신 묵시적 계약갱신 묵시적 계약갱신 요구권 요 사용에 따른 갱신은 언제든지 계약을할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어저집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내일부터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묵시적 계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서 난 2년간 더 살겠어요 이랬던 계약도 언제부터야? 내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예를 들어 지금 12월 20일이죠. 집주인한테 저 엄마, 어, 뭐, 집 나가겠습니다 하고 통지를 했잖아요. 통제하고 나면 내년 1월 2월 3월 3월 20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나간 데도 3월 20일까지의 월 차임 내지는 이런 거는 계산을 해주고 나가야 될 거고 전세 보증금을 만약에 뭐 통으로 걸고 있었다. 이러면 중간에 세입자가 그주인님내이사할자에 그 맞춰서 전세금을 못 내줘도 내놔라 소리 못해요. 석달 동안은 그석 달이 지나야지 만이 차임도 내놔라 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겁니다. 그 다음에요, 어, 계약 기간을 이제 그, 아까 2년 미만이거나 혹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그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는 거를, 어, 설명을 드렸죠. 그럼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조정들을 했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여기 사례에 올라와 있는 계약들이, 사례들이고요. 그 다음 또쭉 내려가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요도 그 어, 분쟁 가이드 중에 보증금 수택에반환에 관한 또 분쟁이 있어요. 어, 상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집을 비켜줄 수 있잖아요. 그건 서로 동시연연 관계 있거든요. 돈 받고 집 비켜줘야지 하나만 할 수가 없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임차인은 집을 돌려줘야 되죠. 비워줘야죠. 기간이 끝나면. 집을 돌려줘야 되고 임대인은 주택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돈 내주고 그날 집 비키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할 경우에 그러면 집못 비키잖아요. 그 계속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어요 기간이 끝나도 근데 이때 이제 월차임은 부담을 해야 되지만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 겁니다 월세는 뭐 한산차임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일수만큼을 줘야 되지만 어, 그런 거 거네요 거 근데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또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주택 사용에 따른 통상의 감가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래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복구하고 이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는 이제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그걸 알려야 하는 거예요. 또 이때 임대인이 일을 안 때는 물론 알고 있으면 안 알려도 되겠죠. 어 그다음에 아까 뭐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나와 있던데요. 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보증금을 줄 수가 없대요. 그 이제 보증금 돌려주는 날짜를 연기하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한 사례. 살수 있겠죠 뭐돈안 돌려주면 그죠 어 그럴 때어 이제 조정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일자를 늦추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걸로 하고 연기된 반환 일자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뭐한한달 뒤에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근데 그때 못 돌려준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경매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낙하는 걸로 조정이 된 것도 있네요 어 그다음에 임대인이 합의해지 후 대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일부 미반환하여 돈을 안 돌려준 거예요. 보증금을 집은 뺐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그보증금을 분할상환하면서 지연이자까지 지급을 하도록 조정을 했네요. 돈은 돌려주되. 는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보세요. 누수 등 주택하자에 대한 유지수선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임을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임차인이 누수 등 주택의 하자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무리선에도 어떻게 살겠나 말입니다. 그럼 못 살겠다고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이한 거예요. 기간이 아직 덜 끝났어도 그랬더니 아니 어, 나는 무리세서 못 사는데 보통은 이럴 때 이제 임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 아직 기간이 깡깡 남았으니까 그 만기 때까지 난 보증금 못 돌려주고 아니면 당신이 세입자 구해가 넣고 그 보증금 받게 되면 그가 돌려줄게 나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살고 싶은데 집도 안 고쳐주면서 그렇게 할 경우엔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어 그럴 때는 이제 어 외관으로 누수가 확인되지 않았어 임차인이 이거 모르고 들어갔죠. <웃음>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집주인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의무가 임대인한테는 있어요. 어, 그렇고 이제 임대인이 당연히 이제 임차인이 못살 정도의 집인 것 같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걸로 해야죠. 물 당신이 사는 동안 샜으니까 이거 뭐 누수공사비 임차인 당신, 당신이 부담하세요. 이거 안된다 소리입니다. 어, 그 다음에 벽지, 바닥재 파손 등에 대한 업체 견적 결과 임차인의 과실이 일부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견적 비용을 제외한 미반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 애들 마음대로 뛰고, 막, 뭐, 다 던지고, 끌고. 요즘 마루는 또, 굉장히 잘 상하는 것들이 많아요. 강화 마 그, 그, 기존 그 원목 마루나 이런 거는. 합판 마루죠. 그런 경우에는. 어, 그럴 때, 집주인은, <웃음> 세입자 나갈 때, 이제 집싹 검사하잖아요. 이 집주인은 4년 전에, 예를 들어, 뭐, 입주할 때새 아파트를 새를 줬다. 4년 동안 계속 세글로 있기를 또 바라면 안 되는 그런 그거네요. 보니까 임차인은 벽지와 바닥지의 사용이 파손이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상이므로 원상해복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임차인은 주장을 하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조정이 어떻게 됐냐. 훼손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공사업체에 아예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 조사를 했더니 임차인 과실 30.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그 자연 마모인 거죠. 그 정도는 인정을 하고 그 30만원, 55만원 상당을 이제 집주인이 그걸 공제하고 보증금을 내주라 이렇게 판결이 또난거 조정이 된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입주 시 제공 물품 옵션 들어있는 거 있죠. 조합은 물건 이런 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 물품이 달라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미반환 보증금 및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하는 사례. 뭐 이럴 때 임차인 입주할 당시에 그 제공한 물품 그 자료가 음, 그 검토를 했더니 임차인에게 일부 원상회복 비용이 있다고 라 판단했을 때 임대인에게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 원상회복 비용 일부는 임차인이 부담 미반환 보정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하는 걸로 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원상회복 비용 일부 받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냈다 이 말입니다. 마루바닥의 파손을 통상의 감가상각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 없음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미반한 보증금을 다 돌려주라 한 사례 어, 요거는 보니까 강마루 소재 자체가 찍힘에 약하고 4년 이상 감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신규 임차인이 마루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쾌적하게 사용하였음에 비춰서 어, 통상에 이제 살면서 저절로 마무되는 거라 보고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몽땅 그냥 지체하지 말고 지연 손해금까지 다 배상해야 되니까 적각 돌려주라는 거죠, 이거는. 마루 그 사랑한 거는 마루가 약하고 세월이 가서 그래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 그다음에 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죠. 임대차 이거는 어, 그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이 교부되어 있어도 연체 그 차임을 충당할 건지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대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깔지 그거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고요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직업을 거절할 수 없다 내 보증금 있으니까 나 달세 못 줍니다 거기서 까세요 이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꼬박꼬박 다 줘야 되는데 내가 그 받은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임대인이 선택한대요 임차인이 내 보증금에서 까세요 하는 의무가 없네요 이거 판결에 보면 그럼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살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내돈 주고 먼저 고쳤어요 임대인의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거 어 그런 겁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생활마모 이런 건안 됩니다. 어그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아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판례를 들어 차임 지급이 의무임을 설명하고 이에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한 사례. 사례들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났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수리한 행위는 정당하고 추운데 고쳐야죠 먼저 해당 보일러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보일러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겁니다 일부러 뭐 보일러 또들리 부사 갖고 고장나게 하는 임차인은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마모돼서 하는 거는 그 집의 부속으로 보기 때문에 보일러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입니다 판결도 그렇게 나고 있네요 음 그렇습니다. 주택의 보존에 관한 그 필요 경비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구조상 문제로 임차 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 그건 임대인의 제거 의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제거 조치를 이행한 사례 집에 막 곰팡이가 쓰어 있어요. 구조상. 다시 도배하고 해도 자꾸 생겨요. 그럴 때 임대인에게 제거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대요.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는 해줘야 된답니다. 임차인이 내 처음에 도배갖고뭐세조선니 나머지는 당신이 곰팡이하고 뭐 사이좋게 살든지 뭐 나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거, 그거 안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건 해줘야 되네요. 그 다음에 농물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의사를 밝혔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대근한 것은 부당하대요. 그럼 민납차임 일부 다 까고 주라고 돼 있습니다. 농물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고쳐주겠다 했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임차인이 갑질하면서 나 못살겠으니까 아마 나가겠다 하면서 밀린 달세도 안 준다. 그거 다 까고 주도 된다 이래게돼 있네요. 어우, 너무 양이 많습니다. 다 둘러 보려니까. 어, 그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집을 샀어요. 원래 세입자가 있던 걸 그랬더니 외국인은 임대차보호법 원래 적용이 아니라 하면서 그 보증금 나뭐 돌려주고 뭐 모르겠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했던 거 그거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외국인한테도 적용된답니다. 임대차보호법. 우리 집주인이 뭐 살라살라 중국인이다. 그거 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도우라 파손. 그건 임차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요 문은 막 자주 열고 닫고 하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맞답니다. 정당하게 공제하고 그냥.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이제 부담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인이 내고 뭐 이런 것도 나와있네요. 아유 많은 걸 살펴봤습니다. 어, 여기까지요. 어, 법적으로 소소하지만 애매한 거 있잖아요. 막 임대인이 큰소리 치면은 막 임차인은 그냥 주눅들어가지고 다 그거 들어야 되는가 싶고 또 임차인이 막 갑질하면서 또 착한 주인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쓰다가 세명기에 정말 밑에 U자관에 머리카락 낀 것까지 물안 내려간다고 빼달라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제 옛날에 원룸 세로 주다가 화딱지 나가 그래 팔아버렸거든요. <웃음> 형광등 불 깜빡거리는 그것까지 자기가 뭐 1년 동안 썼는데 불 깜빡거린다고 교체해 달라든지 그런 건 임차인 이해가 살아야 됩니다. 어, 그렇게 서로 서로, 어, 조금씩 양보하면, 어, 뭐또 사이좋게 또 오래오래 살수 있는 그건데, 어,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고를 깊게 만든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사례가 10만 건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웃음> 잘 참고하셔서 서로 분쟁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세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초롱공인TV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